어 봤어. 찍어줘. 자 제가 할래요. 찍어 찍어 빨리. 야, 야 비켜봐. 비켜. 아. 셀 볼래요. 그런데 내가 누구야? 야 찍었냐고. 네. 나나 나 찍었냐고 나. 지아봐. 어. 비켜봐 지아야. 현재 <웃음> <웃음>